돈 없고 실력 없고 백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버는 주식 채널 뭐라고요? 주식 채널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매일 365일 쉬지 않고 코스닥 거래소 3650개의 전 종목을 필터링 하고 있는 주식 채널입니다 아, 자, 오늘은 아,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 2주 전에 방송했었던 내용을 AS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전에 지금 5년간 최고의 성장주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코 프로 삼성전자보다 더 성장한다는 내용으로 2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조회수 781회, 요, 좋아요는 4개는 제가 눌렀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한국 프렌지 대장주로 그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때. 이때만 해도 이제 9%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였고, 퍼는 3배, 서영과 같은 3배 수준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튀어 나왔죠. 시가총액은 그 당시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고 그리고 이 기아나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대형주, 대장주죠. 이 시가총액으로는 현대차가 42조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퍼 8배 수준에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6배에서 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2주간에, 어, 지금, 어, 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한국 프렌즈가 변경됐죠, 상호가. 그러면서 4,22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3,200원대에서 약, 아, 1,000원 정도가 상승돼 있고, 실제는 이제 더 높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 당시 때보다 증감률은 31% 상승한 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는 이제 4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1,200억 유성이가 11% 상승했습니다. 서현이 10%대 상승 그리고 서현이 서현이와 그리고 서현 지주사가 이제 6%대 상승. 그리고 화승이가 약 5%, 그다음 이제 미미한 상승률이었습니다. 현대차가 2주가 지난 지금 현재 약 2% 상승. 기아가 1 1 1.5 1.25% 상승. 그리고 이제 뼈 아프죠. 요 화신이나 MS 오토텍. 요두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은 이제 가장 고 PBR.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제 화신을 보시면 1.5배에 있습니다. 요 MS와 이 화신 두 개를 보시면 평균을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어 지금 하, 하, 예, 하락률이 크죠. 평균치 수준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어 지금 ms 자 부채 비율이 233% 화승이는 이제 좀 상승을 했죠 그때보다 0.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얘는 같은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지만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ms 오토텍 부채 비율이 높고 시총이 크다는 단점 화승에 비해서 고 pbr이었던 종목이 평균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낮은 pbr을 받고 있고 낮은 저퍼였던 종목이 대거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유성이가 이제 아직도 이제 1억이안 되는 상태 화승이는 어, 지금 800억 되고 얘는 이제 부채 비율이 약간 좀 어, 높았죠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이 종목에 이제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승이 어, 요 지금 요 세종공업하고. 이 덕양을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세종이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수준을 보시면, 어이 지금 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5천 원대 수준 그리고 만 원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덕양이나 이런 종목을 포함했을 때유성이가 아직도 이제 PBR은 0.29배 수준. 퍼는 가장 낮은 놈은 이제 지주사 얘가 아직 3배 수준 했습니다 나머지 4배고 물론 이 퍼는 이제 22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요게 이제 다 순위가 뒷받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가 퍼는 이제 가장 높은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부각 받고 있습니다 덕양이도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 을 보였죠 부채 비율이 얘도 이제 다소 높습니다 또 356% 대의 이제 높은 비율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 기아 현대는 이제 다시 포함했을 때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현이와 뭐라고요? 서현이와 자 여기 종목은 추세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쭉 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급등시키면서 이손바뀜이 이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요 추세 라인때 안에서 움직일 건지 여기서 이제 약간 더 조정을 받을지 아직은 21선을 잘잘 잘 지키면서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목은 덕양산업뭐라고요덕양산업 어, 얘는 2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를 상승시켰고 지금 이제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만원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이 상승해 있는 종목 지금 2 0 0 0원에서 5배를 상승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얘는 이제 좀 하락을 할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 뭐라고요 세종공업 자 여기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이전 고점 나인대를 돌파했습니다 를 추세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을 터트릴 때마다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을 터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조정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 중요한 라인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 자 요번에 이전에이 저항선이 20만 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어, 상승률로는 이제 1.29% 이좀 무겁죠. 이요 무브가 현대프렌즈가 어, 상승할 때 40% 정도 상승을 했죠. 거의 뭐 현대차가 1년간 상승할 거를 어, 가볍기 때문에 어, 이런 무브넥스 이런 종목은 어, 뭐 2주만에 4 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이 현대차가 어 흐름이 이제 계속 이 20일선을 타고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어, 유지하면서 간다면 어 아래 부품단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기아. 예, 현대와 뭐 같이 거의 뭐 쌍둥이죠. 이렇게 비슷하게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일선을 거의 이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서현. 어, 어제 어 같은 경우에 도 크게 한번 좀 뺐죠. 그리고 나서 제차 동일한 거의 비슷한 거래량으로 손바뀜이 이제 크게 한번 일어났습니다. 7번째 어, 정국은 한국 무브넥스 뭐라고요? 무브넥스 자, 여기 어, 4,500원대를 뚫으면서 어, 전에 2주 전에 이제 방송했을 때 어, 지금 뭐 거의 40% 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번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격도 이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어이 추세를 더 상승 추세를 갈지는 아직까지는 밸류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유성 기업 자 여기 3천원 라인을 얘는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썼고 거의 이제 그 빼지를 않았죠. 이제 조정도 얕은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화승 RNA, RNA입니다. 어 거의 뭐이 어 그닥 이렇게 이쁜 어 모습은 아닙니다. 차트는 어 여러분 오늘 자동차 관련 부품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이 현대 기아 같이 이런 완성차 기업 또 아래 부품단들 앞으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어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 현대 기아가 지금은 상승률이 낮지만 과연 이제 2주나 3주 뒤에 어떠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해 면서 가고 있을지 한번 다음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좌가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